제가 탈색 염색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손상이 많이 돼서 지금 염색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방치를 해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제가 손상도가 너무 높은 그런 극손상 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헤어케어를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머리가 진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반 곱슬이어가지고 곱슬기 때문에 머리를 말리고 나오면 은 완전 해그리드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 감고 하고 나서 항상 이 힐링버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를 데일리로 진짜 내돈내산으로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힐링버드에서 씻어낼 필요 없는 이 크림 트리트먼트가 새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 받아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머리 잘 빗기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랑 저한테 없어서는 안될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그리고 라이트 버전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드라이를 안 하고 타올 드라이만 해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제 머리가 이렇게 빗기긴 빗기는데 이렇게 좀 뻑뻑하게 빗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리커버리 크림 트리트먼트 이 제품은 젖은 모발에 사용하는 크림 트리트먼트고 요렇게 요런 제형이에요. 진짜 트리트먼트 같죠?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모발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저처럼 탈색 염색을 자주 해서 진짜 손상도가 높은 그런 모발을 위해 나온 제품이고요. 이렇게 쓱쓱 발라주고 나서 드라이를 하면은 머리가 잘 빗기더라고요. 이게 단백질이 큐티클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좀 부들부들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말리기 전에 이렇게 축축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거는 힐링버드 울트라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예요. 이 제품은 제가 이거 보면은 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진짜 좋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쓱쓱쓱 뿌려주고 이렇게 빗질을 해줍니다. 그럼 빗질이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잘 되거든요. 한번 빗어놓고 이제 드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필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라이트 버전이에요. 요 라이트 버전은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트리트먼트 보다 조금 더 모발이 얇고 가늘어 가지고 그런 손상모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염색과 탈색을 너무 자주 반복을 해서 진짜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은 요 기존 버전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랑 크림 트리트먼트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염색이나 파마를 한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손상이 조금 있는 편이다 하면은 요 라이트 라이트랑 요 크림 트리트먼트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젖은 모발에 이렇게 가볍게 착착착 뿌려가지고. 손쉽게 사용을 할수 있고 저는 요거 진짜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 완전 신색에 났었거든요. 그때도 탈색모여가지고 머리가 도저히 빗기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은 빗질도 잘 되고 이렇게 떡지지 않고 부들부들하게 다 되거든요. 시중에 있는 헤어 오일들은 약간 그 오일 타입이 손에 끈적끈적하게 남는 것도 싫기도 하고 머리가 좀잘 떡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기름지는 게 싫어가지고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제품들은 진짜 이렇게 그냥 슥슥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이대로 말려주면 되고 저는 머리 안 감은 날에도 그냥 마른 모발일 때도 빗질 안될 때는 뿌려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머리가 가라앉은 거 보이죠? 이렇게 드라이를 다 하고 왔는데요. 진짜 제가 심한 극손상보인데도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보이세요? 머리가 엉킴 없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헤어 케어를 잘할수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애용하고 있던 제품이거든요. 기존의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도 두 통째 사용했을 정도로 진짜 매일 매일 머리 감을 때마다 사용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모발 타입에 맞게 맞춰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처럼 푸석푸석하고 정전기 잘 일어나고 모발에 수분 감이 없고 진짜 빗질도 안 돼가지고 총체적 난국이다 하셨던 분들 진짜 꼭한 번씩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뿌리는 것도 너무 편하고 요 제품도 헤어팩을 오래 방치할 시간이 없는 분들 진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늘 이렇게 힐링버드의 이 헤어 케어템 세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